안녕하세요. 네, 위드 스피치 이경화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지역인재 구급 면접을 보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날씨도 요즘에는 좀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다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좀 쌀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때 건강 잘 챙기고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인재 구급의 5분 발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5분 발표 준비 시간이 여러분 10분 정도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10분 안에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 5분 발표를 잘 무사히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전에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네, 효과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 이런 거를 집중해서 어,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도 5분 발표에 관련한 수업 내용들을 지금 현재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5분 발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 어떤 질문 유형들이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역시나 공직 가치에 관련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유형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5분 발표 면접을 무사히 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집중해서 저희도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5분 발표를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관련된 예, 공직과 관련된 시사 이슈 그리고 최근의 중요한 시사 현황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들을 갖춰야만 5분 발표를 심도있게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분량이 중요하진 않아요 많은 양을 공부한다고 해서 면접을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한다면 실전 면접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위드스피치 학원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핵심을 가지고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외에도 스터디를 토대로 하여 여러분의 실전 감각을 더잘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강한 어, 면접과정 어, 관심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위드스피치 학원에서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구급 면접 과정 맞춤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